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제주 연동 한화 트리플시티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이 주택세에 포함이 되면서 오히려 실거주가 가능한 대형평형은 인기가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번 현장도 다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가격 할인을 통해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추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모시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연동 트리플시티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태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네. 모델하우스가 제주도에 있는 거죠?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현장이 제주도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도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날아왔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제가 제주도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대 커뮤니티 그리고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로 영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시세하고요. 분양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장이에요. 바로 옆에 제주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제주 연동하고 노형동 일대입니다. 네. 이쪽에 트리플시티 위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일대는 노형동하고 연동이 메인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총 가구수하고 전용 면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441세대인데 이 정도면 은 대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내에서는 대단지에 어. 속합니다. 보통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보통은 200세대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네. 이쪽은 저도 몰랐는데 지역 특색인 것 같아요. 단지들이 다 세대 수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400세대인데 400세대면 사실 큰 단지는 아닌데 여기선 굉장히 대단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전용 면적인데요. 전용 면적이 79에서 84 사이가 주력이더라고요. 네. 235세대입니다. 네. 원래부터 주거형으로 기획을 하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주거형으로. 기획을 음. 했습니다. 네. 주거용으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이 오피스텔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용으로 많이 하지만 여기가 저희가 땅 자체가 저희가 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처음부터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음. 상업시설과 주거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기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격도 한번 살펴봤어요. 우선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제주시청 일대가 구제주 네. 그리고 이쪽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곳이 신제주 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제주 같은 경우에는 연동, 노영동이 이제 주거지도 그렇고 상업지로서도 그렇고 중심이라고 말씀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노영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숙박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쇼핑할 을수 있는 시설 또는 이제 마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른다고 하면 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거의 분류가 조금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노영동은 네. 상업, 업무 이런 중심지 느낌에 가깝고 네. 연동은 네. 가깝긴 하지만 주거지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제가 이 일대 가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일대는 신축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대부분이 오래된 곳들이고 네. 지금 여기가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이고 네. 보통 가격 비교를 여기 대립 2차랑 많이 하신대요. 여기도 벌써 19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네. 네. 연식이 좀 되긴 하는데 마땅히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19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싸요. 2억 정도 되고요. 지금은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분양가가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하기는 한 거죠. 네, 상승을 한 거죠. 여기도 분양가가 이 수준인가요? 지금 저희 쪽에 있는 분양가도 지금 이 수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신축 프리미엄도 기대하시는 분들 있겠네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딱 프리미엄이 많이 오른다고 라 확답은 드리진 못하지만 제주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은 한국하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를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차장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일대에서는 주차장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분양자료에서도 주차장 얘기를 되게 강조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한번 살펴보니까 제주도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1위로 불법 주정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주차장이 있는 거죠. 주차장이 있는 곳은 인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이편한세상시티 노형 같은 경우에도 이 주차장 대수가 훌륭하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분양이 실제로 빨리 됐나요? 실질적으로 이편한시티 노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분양이 빨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자주식 비율이 53% 정도 되지만 저희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100%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1.76대를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제주 지역 내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생활 편의성인데요. 관련해서 이쪽은 상업 중심지이기도 하고 주거지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음, 여기가 일단 사이트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 자체는 이제 여기를 아시는 분들은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가 나쁘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은 제가 단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저희가 입지를 볼 때는 첫 번째는 저희가 학군도 보고요. 생활하시는 분들은 학군도 음. 보고 그다음에 내가 편의시설을 빠른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느냐 또 내가 타지역을 갈 때도 타지역을 갈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냐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저희 입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신제주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주 초등학교가 오른편 그쪽으로 있습니다. 아, 네. 네. 그쪽으로 있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한라초등학교가 왼쪽 편으로 있습니다. 음, 한라중학교? 할, 한라중학교하고 한라초등학교가 그쪽으로 붙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제일고등학교로 해가지고 또요 인근에 이제 고등학교 형성이 돼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군으로 봤을 때는 트리플로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 자체 입지가 저희 입지입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 한다면 은 저희가 제주도 하면 은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서귀포 넘어가는 길이 어느 길을 따라가냐면 연북로를 통해서 넘어가는 길이 저희가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학군을 누리든지 그리고 어떤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거리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저희가 가장 중심에 있는 입지입니다. 저희 현장에요 아,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양 자료들 보면은 이게이 일대에 뭐가 있다는 걸 이제 원을 그려서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원 안에 들어오는 이런 시설들이 네. 얼마나 가까운가요? 지금 원 안에 지금 하시는 게 지금 1.5km 반경으로 저희가 원 안에 그렸을 거예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1.5km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도어 거리는 편의시설을 누리는 거리는 거의 10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볼수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누에마루 네. 거리라든지, 뭐, 네. 나인몰이라든지, 네. 뭐, 그런 수목원, 요런 것들도 다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요 네. 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아, 네. 도보 25분 25분군요? 정도 네. 걸립니다, 도보로. 네. 어,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쨌든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도보 10분, 15분 거리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뮤니티인데요. 사실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좋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대부분 좋아요. 네. 여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축 아파트들은 다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다잘돼 있고요. 저희도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음. 여기서 제가 한몇 가지를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저희 단지 내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처럼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리고 주변이라든지 이런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풀장으로 해서 저희가 25m 해서 수영풀장이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고,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이런 부분들이 최고급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영장은 25m가 이제 규격 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레인이 들어가더라고요. 레인 네, 개가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미터도 2 5터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주변에 둘레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네. 더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단지 내에 차가 안 다닌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스트리트상가로 꾸미고 있고 그리고 삼각형이다 보니까 중앙을 아예 어떤 광장처럼 만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트리플시티가 제가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최대한 잘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구조인데요. 아파트형 구조라고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포베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방이 모두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침실은 하나, 두 개, 세 개, 욕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84A2 타입의 특징이라고 보면 은 일단 주방이 일자형으로 이제 뻗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침실 같은 경우에는 원목 바닥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거실과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석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 그다음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 제공 제품으로 저희가 음. 예, 진행됩니다. 보통 옵션으로 하면 은 60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죠? 그렇죠. 그 정도 가격하죠. 예, 예. 어, 맞습니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김치 냉장고, 냉장고가 모두 들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오피트의 특징이긴 한데 대부분의 옵션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억 후반대고요. 여기가 51세대입니다. 그리고 A1하고 A2 같은 경우에 그 발코니 위치만 조금 다른데, 네 맞습니다. 예, 전체를 합하게 되면은 몇 세대인가요? 100세대 정도. 100세대 되는. 정도 됩니다. 예, 네네. 딱 1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게 아쉽지만 펜트리가 없습니다. 펜트리까지 기대하는 건 욕심인가요? 펜트리가 없는 게 아쉬웠고요. 음. 오피스의 84는 아파트 25평. 59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음.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0A 원타입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3배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모두 한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심실은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욕실도 두 개가 있네요? 네, 두 개입니다. 욕실도. 앞방 아. 쪽에 하나, 이제 거실 쪽에 하나. 네. 욕실도 두 개가 있습니다. 특징이 거의 같죠? 특징은 거의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단 주방 가구가 저희 독일 명품 노빌리아 제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주방을 자주 이용하시는 주부님들한테는 되게 편리성을 좀 강조한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침실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네. 주방 및 거실은 대리석이고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모두 빌트인이었습니다. 세대수가 21세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A2 타입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죠? 구조가. 네네. 구조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제 네.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총하면은 네. 36세대 정도가 이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아쉬운 게 팬트리가 없다는 게 아쉬웠고요. 아파트 공간 24평하고 비슷한 공간 크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44하고 48 모두가 구현되어 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44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침실 하나에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1.5룸이라고 얘기를 음, 하죠. 네. 네. 보통 1.5룸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구조고요. 크기는 1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3평이네요? 13평입니다. 아, 정확하게는요. 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13평이고요. 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특징은 여기는 이제 1.5룸이지만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d 귿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은 이제 원목 바닥으로 들어가는 부분, 거실은 대리석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방 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노빌리아 제품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네. 노빌리아가 좋은 제품이죠? 음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현관에서 욕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침실에서 욕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선택사항이세요. 구조가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모든 수 타입에서 다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계약하실 때 네. 이제 선택할 을수 있는 부분으로 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3억 네. 초반대부터 시작하고요. 네. 세대수는 68세대입니다. 네. 저희가 제주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부터 해서 영상을 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실내 타입들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촬영이신데 네. 네. 이번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살집 채널에세 번째 촬영인데도 촬영은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리플시티는 여기 도민이 직접 실거주하기에도 가장,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육지 쪽에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자주 내려오신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트리플 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꾹꾹꾹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stepped in sweet, sweet confection, <laughs> I need your my sugar. <laughs>